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그 행동과 말을 하는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애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둘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더 좋아지거나 상대방에게 더 빠져들게 된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된건 아닐까요? 어떤 힘든 상황에 봉착해서 헤어지게 된 커플은요 그 사건 자체가 헤어지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힘든 상황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커플들은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좋은 상태로 발전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남녀가 있는데요 장거리 연애를 해요 남자는 분명 여자를 많이 사랑하는데 만날 시간도 많지 않고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톡을 하거나 통화를 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 물론 틈이 나면 여자친구에게 손톡을 하고 연락을 하긴 하죠 여자 역시 남자를 사랑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종 자신의 그런 마음을 남자에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자에게 어느날 직장 동료들과 밤 늦은 시간에 술자리를 해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남자는 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친구가 내가 술자리를 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서 업무 때문에 밤샐 것 같다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갔어요 여자친구는요, 남자친구가 밤늦게 일을 하고 고생을 하니까 격려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물론 안 받겠죠. 원래 술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어,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톡으로 응원을 해줬겠죠. 물론 남자친구는 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야 남자친구에게 톡이 왔어요. 어제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제 봤다고. 근데요, 여자친구가 어젯밤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술자리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떠보려고 어제 약은 잘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자가 알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리 없는 남자는 태연하게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겠죠. 그런 남자를 대한 여자는 화가 나서 화를 내거나 추궁을 하겠죠. 당황한 남자는 요 처음에 발뺌을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다가 약간 불리해지면 너 지금 나 의심해?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죠. 여자도요. 이제 화가 치밀 대로 치밀어서요. 네가 이러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꼭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하고 탁 끊어버리죠. 남자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여자에게 내가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80-90%의 여성분들은요. 이때 화가 다 풀리지 않거든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지 못하죠. 그리고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주면 다음번에 습관적으로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좀더 깊은 잔소리를 하고 서운함을 표시하게 돼요. 왜 그랬어? 나보다 술 마시는 게더 좋아? 나보다 친구가 더 좋아? 톡하고 문자 할 시간은 없는데 술 마실 시간은 있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쏘아붙이겠죠. 분명히 남자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화낼만 하죠. 근데 남자는 요 자기도 뭔가 서운해요. 남자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요 남자도 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자친구를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거짓말 자체는 나쁜 건 맞지만 그 안에 나름은 여자친구를 위한 의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지 설명을 해요 근데 이때는 요 이미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변명이 되는 거죠 남자는 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여자가 좀 그냥 넘어가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여자가 내 마음을 1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 마음은 요 대화하면서 여자에게 또 전달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질 거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지금 많이 그나마 참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나한테 전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흥분되고 모진 말을 남자에게 퍼부을 거고요 남자도 다시 겪게 지다가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여자친구는 그 화가 다안 풀렸을 거고요. 남자는 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 이러는 거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두 연인은 요 상당히 긴 냉각기를 갖게 되거나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결국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술자리를 가게 된그 사건이 둘을 갈라놓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그 사건 자체만 두고 보면 요 여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남자는 요 분명히 잘못을 했죠. 냉각기를 갖거나 이별한 두 사람은요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나서 상대방이 그리워질 때쯤 되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줬어야 될 말들이 뭔지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도 잘못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못해서 서운했을 텐데 그 마음 잘 눌러주고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나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담겨졌던 건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너한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네 너를 위한답시고 진심으로 미안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이런 말을 전해 볼까 생각하고 있겠죠 여자도요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쩌면 너도 너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그래서 그렇게 서운했던 거 이해해 줄수 있지 이런 말을 또 준비해 놨어요 남자가 처음에 이 마음을 그대로 여자에게 전달했다면 여자가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었겠죠 같은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더라도 요 싸우기 전이냐 싸우고 난 후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 많이 달라지잖아요. 싸우기 전에 이런 마음을 전했다면 여자는 요 남자를 받아들일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남자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거고요. 남자는 요 여자를 속깊고 배려심 많은 여자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이 늦은 타이밍에 전달되면은요. 구차한 변명처럼 느껴지게 될 거고요 믿음이 가지 않는 사탕발림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과 인물은 동일한데요 결과물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같은 마음이라도 어떤 타이밍에 전달되는 애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잘못으로 상대와 헤어져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올때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노력을 하셨죠 타이밍이 좀 늦은 거고요 어떤 사건 때문에 헤어졌다고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별할 리 없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굳건히 지키는 분들은 요그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 덕분에 우리가 서로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연인과 지속적인 사랑을 바라고 계신다면 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